호도책 생각하는 아이들의 책 빨간사자 목욕대장 티라노사우루스 그림 그리기 끝! 내 그림 멋있지? 얼굴에도 옷에도 물감이 묻었네? 깨끗하게 목욕해야지? 아이 <웃음> 부끄러워. 보들보들 미끈미끈 비누칠하고 구석구석 깨끗이 닦아야지. 푸푸푸푸 아, 아, 아, 아. 쏴쏴 물로 헹구면. 보송보송, 반짝반짝. 이야, <웃음> 상쾌하다. <웃음> 나는야, 목욕대장, 티라노. 생각하는 아이들의 책, 빨간 사자. 목욕대장 티라노사우루스 그림 그리기 끝! 내 그림 멋있지? 얼굴에도 옷에도 물감이 묻었네? 깨끗하게 목욕해야지 아이 부끄러워 보들보들 미끈미끈 비누칠하고 구석구석 깨끗이 닦아야지 푸푸푸푸, <웃음> 쏴, 쏴! 물로 헹구면 보송보송 반짝반짝, 이야, 상쾌. 상쾌. 상쾌하다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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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파파, 쏴, 쏴! 물로 헹구면 보송보송 반짝반짝 이야 <웃음> 상쾌하다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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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들보들 미끈미끈 비누 칠하고 구석구석 깨끗이 닦아야지 토토토프 <목녹�> 쏴쏴 <Scientists> 물로 헹구면 보송보송 반짝반짝 이야 <웃음> 상쾌하다 <웃음> 나는 야 목욕대장 피다노 생각하는 아이들의 책 빨간 사자